똑똑한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꼬마 요리사 채소 피자를 만들거야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? 쫄깃쫄깃 버섯 넣고 버섯향이 참 좋은걸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 완성!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<웃음> 티라노 좀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으 <웃음> 아! 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. 피자를 만들 거야. 어디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까? 쫄깃쫄깃, 버섯 넣고 음~ 버섯향이 참 좋은걸?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? 피자 완성. 다 같이 맛있게 냠냠냠. <웃음> 티라노 좀 봐.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 가지 채소를 먹어요. 히히. <웃음> 으어어 하는 아이들 의 책, 빨간 사자, 꼬마 요리사, 트리케라톱스 나 느냐？꼬마 요리사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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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피자 완성!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<웃음> 티라노 좀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이 <웃음> 으아... 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꼬마 요리사, 트리케라톱스 나는야, 꼬마 요리사! 소피자를 만들거야 어디한번 맛있게 만들어볼까? 쫄깃쫄깃 버섯 넣고 버섯향이 참 좋은걸? 아삭아삭 피망 넣고 탱글탱글 토마토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어? 아무것도 안보이네? 피자 완성! 다같이 맛있게 냠냠냠 <웃음> 티라노 좀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가지 채소를 먹어요 으아 <웃음>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꼬마 요리사 트리케라톱스 나는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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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다 같이 맛있게 냠냠냠. <웃음> 티라노 좀 봐.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 가지 채소를 먹어요. 으 <웃음> 아. 노책 빨간 사자